제 일이 그런 거 같아요. 큰 길은 아니 뭐야? 자 다른 낚시 같은 경우이 구멍지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구멍지 쓰던 사람들은 보는데, 입질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고춧지하고, 네. 막대지하고 음, 그리고 음, 지금, 지금 입질이 얘기 들어서 많이 없기 때문에, 접으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0.8, 0.5. 네. 신성이 좀 좋은 걸로 신성적으로 해은 그런 건, 전자책? 예. 왜냐면 이게 좀 불이 들어오니까. 지렁이는 그냥 입개기로 해서, 예. 통으로 반을 감춰서 끼시면 되고요 얘는 물 담아놓으면 녹아요 네. 녹은 다음에 한마리씩 잘라서 지세로 쓰시거나 새우만 하시거나 근데 지금은 반을 감추는게 중요해요 음? 저 끝에 저 끝으로 간다고? 원통이 간격으로 쭉 있어요 가운데는 저아 원통 거짓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치 있는거 왼쪽에 바닥에 보시면 살짝 흐뜨리뜨린게 보이실예요 네찌 왼쪽으로 그 거기는 이게 예, 그거는 이제 돌멩이오제 그래서 크게 보면 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신고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고기를 해가게끔 됐으 아, 저 이번 주도 폭파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시에 랍스타 방류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간을 못 맞췄어 내가 오늘 낮2시 퇴근해가지고 새벽 출근하면 퇴근해서 꼭 한숨 자는 녀석이야. 지금 대상어종이 뭐예요? 내가 대상어종이 어있어 꽝조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어종 여기 감성돔도 있던데? 박류빨아 9시죠? 아, 박류빨리못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마리 뱃거린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 왔어 와, 크다. 야, 씨, 뭐지? 도미다, 도미. 저 말고 앞에 사장님 이거 도다리인가요? 네. 오, 크다. 뭐뭔 잡으셨어요? 도다리야, 우럭하고. 도다리하우럭이야요스타요 우럭, 오. 헉? 우와. 랍스터 엄청 커! 어? 랍스터 엄청 커! 두 마리? 두 마리? 또 다른 지이지 지렁이 거 지렁, 같은 지렁이야. 오오오오 브라, 뭐지? 오, 오, 오, 오 크다! 자주 오세요, 여기? 예?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일주일 한두 번? 일주일 한두 번? 네. 헉, 엄청 자주 오시는구나. 네. 물살이 세서? 뭐 네. 말, 이게 밑에가 리잖아요 네. 바닥에 안 달리다 좀더 돼요. 아 어, 바닥이 안달리다수심럼 바닥처럼 바닥처아 그래요? 여기 있는 물살을 처서뜰 거래. 배송도 바바닥바바로 바닥처럼 바닥처럼 바닥저럼 바닥처럼 바닥처럼 가. 우와 도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도달이또 작은 도달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다큰 건데? 도달이가 서로 도다리가 바깥에 대게 뭔데? 드래플린 손이 계속 뭐, 뭐, 뭐. 뭐예요? 여름에 <웃음> 어, 진짜 사이즈가 너무 좋다 아 진짜 네, 네, 네, 네, 네. 네. 저 사람은 저 같이 그러왔어 서방 응원해 온게 아니고. 왜 네. 하... 나올까?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 네. 많이 잡으셨어요? 네. 아, 저희 두 마리 두, 두 마리 잡으셨어요? 뭐, 뭐 우럭이야? 럭이랑 도다리 아 우럭이랑 도다리 몇 시에 오셨어요? 한 시간 시 어. 고기가 없다고 하기에는 양 맞은편에서 옆에서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야 되나 봐 가자 수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막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웃음> 오! 나 진짜 두 마리 잡으실 때? 네, 세 마리 잡았어요 세 마리? 둘째 잡 아! 한, 여기 한번더 넣을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처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장님 지내시겠는데요? <웃음> 근데 저희 쪽에 아주 아, 이래요, 분들은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유발도 <웃음> 피해가는시끄러 자식들. 니들이 와도 별수 없어. 엄마 처음은 원래 투자하는 거야. 어? 주머니로 줬어? 자기야, 저를 하고 왔어야지. 그러면 바닥으로 끌고 다니야 되는 거 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네? 또... 어? 오, 오. 예. 네. 굳이 낚시를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물시 네, 감사합니다. 렇게요 아, 네. 아, 그렇게 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다 좋은데 거기도 많이 넣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물리는 걸까? 어, 잡혔어. 자기도 좀 잡아 봐. <웃음> 야, 이거 지금 바닥을 살짝 끌듯이 하고 오고 있는데 고기가 사람 박아면서 우는 것 같아. 와 너무 부럽다. <웃음> 아, 복수전 오고 싶다. 밖보다는 에 따뜻하고 바람이나 너울 없고 뭐 그런 하드한 그런게 그선산 낚시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맛도 있는 거고 근데 찐이 눈맛이든 손맛을 봤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의 꽝이 저에겐 더더 더 좋은 전화기복이 되지 왜냐면 복수전화 올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 뜨는데 기다리는 동안 게임하시면 된다 어. 오. <웃음> 오. 아. 시설이 너무 잘 되었어요 낚시터 하면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어하잖아요 <웃음>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연인들 올수 있고 그리고 낚시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별도의 공간에서 카페처럼 즐길 수 있고 네. 그거를 이제 고통을 잡아둔 수 있는 게있어 낚시 갔는데 꽝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아 그래서 꽝 없는 음 낚시터라는 약간 개념으로 네. 네. 저희 옛날 어렸을 때 하던 꽃게 네.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재미도 느끼면서 이거 재밌어 봐요? 네네네 계속 어? 네, 여기 열는 거 아닌가요? 여기 벌리는데요. 음. 음. 5등 그러면 음료수를. 음료수. 음료수. <웃음> <웃음> 카페 아직 많이 많았죠. 네. 카페 잘 음. 하시면 제가 딱 공지를 두 번을 해요. 상내 어종 음. 그리고 추가 방류 어종 이렇게 다 이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카페 카페는 무조건 필수는요. 네, 네. 네. 이래서 월화수 금토 네. 네. 이그 차량 항상 방향성 때문에. 네. 네. 이쪽으로 간다 할때는데 여기는 농길이니까 가면 아안 되고 중요한 건이 터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 <웃음> 이 터널 세 개가 네. 다 만나는 길이에요. 어. 끝에서 끝에 터널. 어. 교차로에 있는 제일 큰 터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터널 이것만 이용하시면은 음. 길이 이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게 없. 더 가라고 계속 가라고가첫 번째 두 번째 가지 말고 그냥 끝에서 끝까지 <웃음> 가라고. 여기서.